네, 토레스랑 소렌토의 자체 크기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포토샵을 이용해서 지금 사이즈를 비교하고 있고요 일단은 자체 전장부터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토레스는 전장이 4700 나오는데요. 정확하게 지수를 재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배치를 해놨습니다. 소렌토는 4810이 나오네요. 그래서 4800과 4810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방향을 좀 맞춰보고 있고요. 언뜻봐서는 사이즈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고 있습니다. 교체하면서 보고 있는데요. 어, 그래서 어, 휠의 축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세워봤는데 그제서야 조금 이제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일단 휠 베이스 차이가 좀큰것 같고 차체는 거의 10cm 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있는 문이 열리는 그 라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앞쪽은 거의 비슷하고 어, 뒤쪽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마 이 열이 좀더 소렌토가 넓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전면에 전폭도 지금 확인을 해 보고 있는데요. 전폭이 1890mm가 나오죠. 정확한 치수를 재기 위해서 가이드라인 설정한 후에 또 사이즈를 맞추고 하단에도 타이어 바닥에 높이도 같이 한번 보기 위해서 맞춰놨고 소렌토 같은 경우는 1 지금 몇이었나요? 1900 이잖아요? 정말 차이가 없었습니다. 토레스가 전폭이 얼마였죠? 토레스가 1890이고 소렌토는 1900 이니까 1cm 차입니다. 1cm 차이. 전폭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사진을 껐다 켰다 해봐도 두 차의 거의 차이를 어, 느낄 수 없을 만큼의 1cm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전면을 이제 확인하면서 느낀 것은 토레스가 어, 높이가 훨씬 더 높다는 라 거예요. 이 치수는 토레스 같은 경우는 1720 1.7m가 나오고요. 소렌토 같은 경우는 1695가 나오네요. 근데 이제 가로 열고 1700이 있는데, 루프 렉을 장착했을 때는 1700이라고 합니다. 1695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높이는 2cm. 3 c m 정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센츠로 봤을때보다 더큰 어, 높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 차량의 크기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토레스를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